안녕하세요 심사방입니다. 로또 930회 예상번호를 추출하기 위한 미출현 구간 분석자료와 이월스 분석자료 그리고 끈수 분석자료와 회차 분석자료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출현 구간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29회에서는 30번대와 40번대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929회 당첨번호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이번 930회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929회 당첨번호 적어 비율은 5대1, 출짝 비율도 5대1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저고 비율로 다음 회차에서 미출연 구간의 출연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의 저고 비율이 5대1로 출현하면 다음 회차에서는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한개만 있는 회차는 총 35회로 51% 확률로 분석되었고,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2개인 경우는 32%, 전체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할 확률은 15%로 분석되었습니다.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3개인 경우는 단 1%이므로, 예상번호가 3개의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는 조합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출현 구간을 뺀 나머지를 모두 합해 보면, 대략 84%의 확률로 계산되는데 930회에서 최소 1개 구간은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저고 비율이 5대 1로 출현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번호 대 구간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출현 횟수로 비교하면 40번대에서 출현하지 않았던 횟수가 29회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20번대, 30번대, 단번대, 10번대 순으로 미출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홀짝 비율로 다음 회차에서 미출현 구간의 출현 빈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첨번호의 홀짝 비율이 5대1로 출현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한개만 있는 회차는 45%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두개인 경우는 39%로 분석되었고 전체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할 확률은 14%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이 세개인 경우는 1%로 분석되었습니다. 역시나 3개가 출연한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전체 출연 구간을 뺀 나머지를 모두 합해보면 대략 85%의 확률로 이번 930회에서도 최소 1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연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당첨번호의 홀짝 비율이 5대 1로 출연한 이후 다음 회차에서는 40번대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단번대, 20번대, 30번대, 10번대 순으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는 구간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번 930회에서도 최소 1개 구간에서 당첨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높은 확률은 40번대 구간이며 경우에 따라 20번대, 단번대에서도 미출연 구간이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월스 분석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0회 동안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2월스는총 13회 출연했었고 17회는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월스는 출연하면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 출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929회에서 2월수가 출연하지 않아서 다음 회차에서는 2월수가 출연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2월수 출연번호표입니다. 929회에서는 2월수가 출연하지 않았으며 최근 2월수의 출연빈도는 낮았지만 과거의 이월수가 격주로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는 흐름이 있는 것으로 볼때 이번 930회에서는 이월수가 출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최근 당첨번호별 이월수의 출현 빈도를 분석한 그래프입니다. 당첨번호 대부분 이월수를 출현하는 비율은 10%대로 낮은 편입니다. 각 당첨번호를 하나씩 살펴보면 19번은 총 129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20회로, 2월수로 출연하는 확률은 16%로 가장 높은 순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2번은 총 133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9회로, 2월수로 출연하는 확률은 14%로 분석되었습니다. 7번과 15번은 총 124회의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8회로 2월수로 출연하 확률은 15%로 분석되었습니다. 9번은 총 95회의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2회로 13%의 확률로 분석되었습니다. 23번은 총 111회 당첨번호로 출연했었고 2월수로 출연한 횟수는 11회로 10%의 확률로 가장 낮게 분석되었습니다. 이번엔 저고비율과 홀짝비율을 연관지어 분석한 자료입니다. 저고비율 5대1, 홀짝비율 5대1로 당첨번호가 출연한 회차는 그리 많지 않았는지 7번은 당첨번호로 총 3회 출연했었던 중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한번 출연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7번이 2월수로 꼭 나올 거라는 예상은 쉽게 할수 없을 만큼 낮은 수치의 분석 내용이네요. 다음으로 연관된 번호별 출연빈들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929회 당첨번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초록색이 2월수 대상 번호들이고 오른쪽에 회색 번호들도 929의 당첨번호들입니다. 각 당첨번호들 간의 연관성이 있는 출현빈도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12번과 19번은 각각 2월수로 출현하는 연관번호로서 27%의 확률로 가장 높은 번호로 분석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7번은 12번과 연관지어 분석했을 때 다음 회차에서 2월수로 출현했던 확률이 24%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930회에서는 12번과 19번을 2월수로 관심있게 볼수 있으며 7번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끝수 분석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29회에서는 5개의 끝수에 해당하는 당첨번호가 출현했습니다 끝수는 보통 4개에서 5개의 끝수가 출현하므로 번호를 선택하실 때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각 끝수별 출현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1끝수는 최근 2회동안 출현하지 않아 평균 미출연 횟수를 넘어 출연이 임박했으므로 번호를 조합하실 때1끝수와 맞는 조합이 있으면 챙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QS도 지난 929회에서 출연하여 최근 출연빈도가 높은 끝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체 누적 결과로 보면 50%로 반반의 출연 확률이 예상되므로 다른 번호들과 조합이 잘 맞는 이 q 스 번호가 있다면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3 q 스는 지난 929회에서도 출연하여 최근 출연 흐름이 좋습니다. 약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다음 회차에서 출연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쿠스는 929회에서 한주 쉬었던 쿠스입니다. 2주 연속 미출할지, 한번 쉬었으니 다시 출연할지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오쿠스입니다 최근 출연빈도는 많이 저조했지만 929회에서 출연해서 다시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되는 쿠스입니다. 6코스는 최근 3회차 동안 출연하지 않았었습니다. 출연빈도는 약한 끝스이지만 출연이 임박하여 930회에서는 볼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7코스가 5주간의 미출연 흐름을 깨고 929회에서 출연했습니다. 7코스는 격주로 나오는 흐름이 자주 보이는 끝스로 다음 회차에서는 출연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8크스 또한 최근 격주로 나오는 흐름이 보여서 929회에서 한번 쉬었으니 930회에서는 한수 정도 출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9크스는 출연 흐름이 낮은 끝스에 속합니다. 929회에서 두수나 출연했으니 930회에서는 주춤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 연크스입니다 928회 보너스 볼의 연크스가 있어서 929회에서도 역시 보너스 볼의 끝스는 출연하지 않았었습니다. 평균 미출연 횟수가 2회이므로 930회에서는 출연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끝수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차압 출연번호 분석자료입니다. 929회에서는 10회차 이내에서 5개의 당첨번호가 출현했고 아래쪽에 회색으로 표시된 10회 이내 미출현번호들 중에서 19번 한수가 당첨번호로 출현했습니다 회차압은 보통 9회차 이내에서 평균 4수에서 5수 이내로 당첨번호들이 출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한수에서 2수 정도는 회색으로 표시된 미출연번호들 중에서 출연합니다. 929회에서는 미출연번호들 중 19번 1개가 당첨번호로 출연했고 14번이 미출연번호들에 포함되었습니다. 출연번호와 미출연번호의 비중이 929회 분석대와 비슷하여 이번 930회에서도 10회 이내에서 5수 미출연번호들 중에 한수 정도 출현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정리해 보면 이번 930회에서 미출연번호때는한 구간에서 당첨 번호가 출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만약 2월수를 챙겨 가신다면 7번, 12번, 19번 중에 한수 정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끝수는 1끝수와 6끝수가 출현 확률이 높아 보이며 7, 9 연구수는 출연 확률이 낮아 보이는 끝 수로 예상됩니다. 회차 합표를 참고해보면 929회차 번호의 수가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930회에서도 10회차 이내 출연 번호들 중에서 다섯 수, 미출연 번호들 중에서 한수 정도로 선택해서 조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꼭 좋은 번호를 선택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에도 조심하시고 기분 좋은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